안녕하세요. 송산면 토지공장 전문 송산토복부동산 공인중개사 박삼진입니다. 오늘은 쉽게 보기 힘든 자원순환 관련 시설인 고물상 임대물고이 나와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주용도가 자원순환 시설에서는 다양한 업종의 공장 운영이 가능하며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지만 쉽게 찾기 어렵습니다. 쉽게 보기 어려운 물건인 만큼 빠르게 손진됩니다 주변에 공장과 농지가 대부분이라 조용하고 민원 가능성이 낮습니다. 왕복 2차선 도로에 근접하고 있고 진입도로는 약6 m 가 확보되어 있어 대형 차량 진입이 용이합니다. 담독 임대라 넓은 마당과 천막동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천막동에도 호이스트 2.5톤짜리가 걸려있어 활용도가 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왼쪽부터 공장 1동 90평, 공장 2동 65평, 사무동 60평 3층으로 되어 있고 영상 아래쪽에는 천막동 약 12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의주시면 내부시설도 확인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인에게 확인한 세부 내용은 물건 위치는 화성시 서신면 정곡리에 있고 임대금액은 보증금 1억원에 월 900만원입니다.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고 지목은 공장용지입니다. 주 용도로 자원순환 관련 시설 즉 고물상입니다. 사용 승인인은 2015년 12월 19일이고 주 구조는 일반, 일반 철골 구조로 입주 시기는 2023년 5월 15일입니다. 전력으로는 공장 1동은 50kW 공장 2동은 20kW이고 호이스트는 공장 1동은 3톤 공장 2동도 이동, 3톤입니다. 연면적은 공장 1동은 90평, 공장 2동은 65평이고 첨마높이는 공장 1동 10.1m, 공장 2동도 10.1m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전화문의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지공장전문 송산토복부동산공인위기사 박삼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mm -hmm. you.